여러분, 음, 우리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설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음, 설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 버렸어. 여기서 떠나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버렸다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의 주제가 이거거든요. 음, 이대로 내가 등을 돌린다면 음, 그 사람은 아파할까?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뚜껑이 열릴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등을 돌린 거하고 그 인간이 등을 돌린 건 차이가 있어 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나한테 등을 돌린 건 음, 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아니면 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한테 등을 돌렸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뭐야? 네가 그렇게 등을 돌렸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다 이제서야 등을 돌리려 한다 라는 거죠 음, 그시 있잖아요 먼 훗날 그때 당신 나무, 나무라면 어제도 온, 오늘도 안있고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는 거지 음,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 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등을 돌린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은 아파할까요 사랑이라면 아파하겠고 음, 사랑이 아니라면 뚜껑이 열리겠죠? 어. 왜 뚜껑이 열려요? 그런 거였잖아. 어, 기다린다더니 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거까지비하냥뭐 이런 거겠죠? 암튼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띠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카메라좀 이 살짝 조정 좀 해야겠다. 오케이. 어, 이게 보이나? <웃음> 오케이. 자 오늘의 주제죠. 음, 이대로 내가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아파할까요? 어, 뚜껑이 열릴까요? 아파할지 뚜껑이 열릴지 한번 어디 보아보아요. 허허 음. 등을 돌리면 이게 뭐지? 오, 좀 철이 없다. 음, 철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노력을 갖다 나름대로 자기는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음, 이 사람은 어, 좀 후회를 할것 같아요. 어, 후회를 하고 잠시 그냥 어, 그런 걸 수도 있어. 후회를 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힘들어도 너랑 나랑 잘 맞지 않아도 아니면 너랑 나랑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그냥 가볼 걸 그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라고 한다면 나름 힘들 수도 있지. 만약에 뭐 책임감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갖다가 이 결혼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도 책임이에요. 그 무슨 책임이냐?라고 한다면. 그 연인이 데이트를 안 한다는거 어, 데이트를 안 한다는거는 그건 연인이라고 볼수 없지. 어, 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가끔씩 이벤트도 해줘야 되고 뭐 대단한 이벤트겠습니까? 뭐 와인 이벤트라든지 해가 뭐 이벤트 같은 거 해줘야 되고 가끔씩 괴로 나가서 산책도 해야 되고 그것들이 다모여요 하나에. 책임이고 처음에는 그게 즐겁지. 나중에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빠싹하게 알게 되면 아, 이제 그때서부터는 책임하고 의무가 되는 거지. 안 해주면 멀어질 것 같고 음, 대면 대면 하고 아, 아, 아, 아, 만나면서도, 아이, 머리 쓰다듬고, 뭔산 아, 아, 바라보고, 하품이나 하고, 아, 빨리 골라! 뭐, 이런 거지, 응. 어.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에, 예,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 잠수 타는 뭐, 거. 이사람이요 성격상. 그렇게 막 잠수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요 은 아주 설레발치고 깡총깡총 뛰어다닐 사람이에요 와자기 와,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와나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미안해 내가 이번 주는 못 만나겠다 나 이것 좀 응, 금방 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진짜 뛸 듯이 기뻐해 그렇지만 여러분하고의 그 어떤 데이트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좀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고 빨리 가고 이제 빨리 들어가자. 이러는 거야. 아 집에 빨리 가야 안 가. 나내어나 어, 내일 출근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참, 자기 출근 안 해. 그러면 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뭐뭐 뭐 그런 식으로 어 아유, 다장님한테좀 싸바 싸바 좀 하면 되지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갈수록 여러분을 갖다가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졌던 게 아닌가요?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지쳐가고, 음, 기다리는 것도 지쳐가고, 그 사람은 그치 거짓말만 다 해놓고서 자기 볼일 보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갈수 처음에는 그렇게 내 말만 잘 듣어주는 사람이 시간이 그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죠. 저기 막이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으면 찻잔이 두 개잖아요. 음, 그 찻잔을 마음이라고 합시다. 연애할 때는요. 그래요. 둘이 앉아 찻잔 두 개. 그렇지만 지금은 뭐야. 너랑 나랑 연애가 하는데도 찻잔이 하나뿐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네 마음은 어디를 갔다 그렇게 떠도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에 저기 막 빠져 있으면 연락도 잘안돼 연락을 한다 해도 나이스하게 받아주지도 않을 분들은 그냥 대충 대충 어 알아서 알았어, 알았서어 어, 거기다 놓고 가어 그래 알아서 갈게 아 그래 그때 갈다 간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서 해아화 끊어 뚜또 끊고 또 전화하면 또또또또안 또 되는 거지 지금 하신그 전화번호는 뭐 그런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음 원래 연애 초창기에는요 자기한테 없던 성격도 나와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데 여러 연애 초기에는 그런 이런 식으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음, 누가 좋아라 하고 너는 나의 반쪽하고 덥석하고 물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 연애 초서부터 자기 성격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음, 핸들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가 있고 내가 어, 나, 나만의 팔럿이, 나만의 매뉴얼, 어, 저기만 나의 그 나의 그 매뉴얼 일장일절하면서 이, 이 뭐, 어, 연애는 이러야 된다, 사랑을 이래야 된다, 어떤 여러 군반에 어, 어, 짜여진 뭐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저 사람 짜여진 게 없어요. 그때 그때 어, 자기가 생각한 거 어, 자기가 생각한 것만 어, 열정을 가지고서 한다라는 거지 연애를 하고자 한다면 연애도 열정있게. 예를 들어 서 게임을 하고 싶다면 게임도 열정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있었을 적에 좀 힘들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래서 헤어지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한테 막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쉽게 누구한테 빠져드는 타입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요. 조금 금사빠예요. 쉽게 빠져들고 쉽게 질리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연애 최선이 어딨습니까그 어, 저기 막 최선의 기간이 있나요? 같이만 어, 같이 있는 동안에 늘 최선을 다해야지. 음. 사랑에 나이가 없듯이요. 최 어, 최선에도요 기간이 없어요. 같이 있는 나는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멋대로 갈수록, 갈수록 태산이 아니었겠는가. 음, 여러분들이 용서해주고 봐주고 막 이러다가 실망 실망으로 뒤돌아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 음, 이 사람을,한테 등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럴 것 같아. 후? 그쵸. 그래, 뭐 네가 가겠다고 하는데 뭐, 뭐 어차피 너랑 너랑 헤어졌는데 뭐 그래서 뭐뭐 뭐 어쩌라고, 어, 뭐뭐너랑 같이 뭐 다시 살뭐 같이 뭐 사귀자고, 아예 그런 건 아니고, 어, 이 사람은 그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응, 응, 응. 뭐이 정도 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음, 뭐 에이, 모르겠다, 뭐 내가 하든 거나 하자 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 크게 관심은 없어요. 미안해요.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그게 뭔가에 갖다가 누군가의 일나 아닌 다른 사람 그게 설령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라 할지라도 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나 음,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초장에는 그러다가도요. 이 사람이 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등을 돌렸다는 걸 어, 그걸 인지할 때쯤에는 살짝 흑폭풍 어, 어떤 어떤 나도 모르는 뭐 허전함 이런 걸 갖다 느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전에 네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기 전에는 이 사람은 그랬을 거야. 네가 어디를 가겠어? 너는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는 어떤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확신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내 편기쳐도도, 쟤는 내가 오라 그러면 올 거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어 등을 돌린다 했을 때도 <웃음> 이랬는데, 어, 이거 진짜야? 어, 이거 진짜야? 어. 어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아, 설마 개가 어 설마 개가 그 그럴까? 막 이런다라는 거야 근데 후폭풍은 오기는 올 거야. 말하기 여러분들 진짜 등을 돌렸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러나 뭐뭐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이, 이 인간 뭐 하는데요? 라면은요 술 처마시고 어 언년이랑 뒹구르고 있다 어, 옷 벗고 뒹구르고 있다. 음. 뭐 다야 그렇게 했으니까 많은 어, 옷 벗고 뒹구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옷 벗고 뒹구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등을 돌렸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거지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너랑 나랑 헤어졌는데 내가 가서 잡아야 되는 거야 어이, 또 가만히 있자니까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 나고 음, 저기 뭐 허전하다라는 거지 음. 허전하고, 그래도 걔가 기다리는 거 알고 있어서 내가 뒤가 든든했는데, 갑자기 뒤가 싹 없어진 느낌? 어, 그니까, 러 어, 자기 등이, 등이 시리다? 어, 이걸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조금, 막, 살짝 그, 망연자실함? 음, 망연자실함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데, 자기가 왜 우울한지 조차도 모를 거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했었다는 걸 갖다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 사랑하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거를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너를 사랑했었구나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어. 지나고 나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몰라요? 어, 눈치가 벽청으니까 모르지. 어. 자기 마음조차 하나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여러분을 사랑했었다는 거야. 음. 이 사람은 그래. 난, 이 사람은요, 누구를 갖다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냥, 나 위주로 사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는 되게 충실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울하면 어나 너무 우울한데 이거 왜 우울한 이런 까어안 되겠다 밖에 나가서 기분 좋게 해야겠다 뭐 내가 우울하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실하게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대방을 위해서는 충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그냥 계속 이거 저 겉김치 아저씨네 대충 참기름 많이 때려놓으면 맛있는 줄 알고 참기름만 많이 때려놓고 아니면 설탕만 잔뜩 집어넣으면 맛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끝끝내는 모를 것 같아요. 뭘 모르냐라고 한다면 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를 갖다가 나너 사랑하냐? 끝끝내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등이 허전한데도 이게 내가 사랑이라는 거? 그거 모른다라는 거지. 음.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지 아니한가. 혹시 여기 제외한 사람 있어요? 음. 제외한 사람도 있다. 어. 아니, 저기 막옷 벗고 여자랑 뒹굴고 논다는데 제외를 하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 질문하실 분도 있어요. 꼭옷 벗고 노는 사람만 있겠네. 옷 입고 노는 사람도 있지. 어. 옷을 반쯤 벗은 사람도 있고 뭐이 카드 벗은 사람이 다 사연이 똑같겠습니까? 사연에 경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사연에 경중이 있다. 그래서 만일 제외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한다면은 힘들지만,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이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가겠다. 응. 그내 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유, 한숨을 쉬면서도 가겠다. 근데 아직 덜 헤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헤어질까? 아, 이러는 게 너무 짜증나고. 응. 아 짜증 나고 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연애를 해야 되나라고서 아 진짜 그냥 확 버려 아얘얘 등을 돌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행동에 옮기기는 힘들 거예요 이미 헤어지신 분이라면 모를까 음. 이미 헤어졌다면 왜 헤어졌어요? 그쵸. 그렇죠? 바람기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건데, 바람기라고 해가지고, 이걸 사랑이라 보기도 힘들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사랑은요, 너와 남, 아 둘만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는요, 뭐, 그, 책임이나 이런 걸 갖다 별로 질려하기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는 걸 갖다가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기부 저기 막 저기 뭐지? 운 좋은 날에는 한번 자보고 뭐이 정도지? 음, 그런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만약에 헤어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 이제는 그냥 저 인간 저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얘기를 가야겠다 라고 하,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눈치가 없어요. 음, 뭐 어떤 눈치가 없냐라고 하면은요. 음, 자기 마음에 대한 눈치? 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갖다 모르는 것 같아. 조금 음안 됐지?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걸 갖다 모르는 모르면은 그거 참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다라고 봐요. 아무튼 음. 등을 돌린다면 어이 어, 사람이 아파할까요? 화가 날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어 등이 시리다. 등이 뻥, 등이 뻥 뚫린 느낌이 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 그렇게 하고, 나 너, 어, 아쉬워 하냐? 뭐, 나너 그리워 하냐? 딱이 정도라는 거예요. 응, 어, 왜 그러냐라고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어, 자, 본인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보지 못한다. 이사람은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같다가 평생 모를 수 있어요. 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알고서 헤어지는 거는 그래도 그런데 그거조차 모른다는 거는 불쌍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다면 평생 사랑이란 게 뭔지 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지. 자 암튼 1번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대로 내가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어, 저기 막 아파할까요? 아니면 어 뚜껑 열릴까요? 라고 본다면 어디 봅시다. 응. 아이고 <웃음> 왜요? 라고 한다. 야 얘는 진짜 어, 단순한가 봐요. 아니, 사... 왜, 왜 헤어졌어? 단... 예, 저기 뭐 <웃음> 그냥 웃음만 나오는데 음아이 사람이 그거구나 어. 끈기가 없구나 어, 끈기도 없고 삶의 목적이 불분명한 게 아닌가. 어. 아, 그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 나 간다. 그래 가라. 나 온다. 그래. 그래 왔냐. 어. 이게 아, 참 친구로서도 좀 그래. 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도 어떤, 친구라도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감대 형성? 어, 막 이런 거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아, 너무 단순하다. 어, 머리에, 뭘 들고 다니, 머리에다 뭘 넣고 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머리에 뭘 넣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진짜 생각 많이 한다. 여러분이, 응, 진짜 등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음. 응.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요, 은 조금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잡을 수도 있어요. 아, 왜? 아,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때껏 잘 기다리고 있었잖아,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야, 지금도, 지금도 갈 거야? 지금도? 지금도? 막, 어, 요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계속 지금도, 또 지금도가 아니라, 가끔씩 와서, 왜, 왜, 어, 왜더 기다리지? 뭐, 이런 거? 어, 대놓고는 못해도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왜 가려 하냐? 뭐, 이런 거? 음. 그렇다 라는 거죠 왜요 라고 한다면 그런거 있잖아 그냥 그래도 여러분이 곁에 있어야 나는 좋다 뭐 이런거 응. 꼭 너랑 나랑 뭐 어떻게 뭐 여기 만약에 이 지금 여기서 등을 돌린다면 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싫어서 등을 돌릴까 생각하는 커플도 있겠어요 음. 응. 나는 솔직히 헤어, 이, 이, 이미 헤어졌는데, 어, 헤어지, 헤어지고서도 예, 그 사람을 갖다가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그런 뉘앙스로 카드를 뽑은 건데, 지금 카드 나온 것들 보니까 헤어지기 직전에, 아, 내가 진짜, 아이씨, 어, 이런 거지. 아이씨, 그냥, 어, 그냥, 그냥, 째죠 뭐, 이런 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보니까, 어, 좀 그래. 음. 여러분한테, 좀, 여자는 그렇잖아요. 나한테, 진짜, 어떻게 하는 걸 갖다 보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 뭘 어떻게 안 하는 사람 같아. 그냥 자기들 과아나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 그냥 이것도 좋잖아 뭐 이런 거음 근데 그건 너나 좋은 거지 여자하고 남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여자는 남그 여자의 생명은 뭐야 사랑입니다 내 남자의 사랑으로 사는 게 여자다라는 거지 근데 남자는요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안줘 음. 아, 선생님 개가 그런 거예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 이 사람만 그랬어요? 진짜로? 어. 만약에, 저기, 여러분한테 계속 밥을 줬어봐. 헤어졌겠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몇 번째, 어, 남친, 여친이에요.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잖아. 응. 어. 몇번째예요 어. 저기, 막,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면 이 사람이 첫 남자일 수도 있어. 응. 어. 그런 사람은 손들어도 돼. 제 인상의 남자는 걔가 처음이에요. 라고. 어. 그렇지만, 20대 이후로는 처음은 아니잖아. 음. 왜 헤어지냐, 라는 거지. 사랑, 밥을 안 주니까 헤어지는 거지. 잡아놨다고. 다른, 다른 데다가 낚싯대 던지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나서 헤어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헤어졌다라고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은요, 성격상, 어디 보아보아요. 음. 그런 것 같아. 참, 음. 아 그러던 말던 나중에는 응 그러던 말던 근데 만약에 돌아섰다라고 하면은요 아씨 화도 나고 아아막 아, 그런 거 있지 아 내가 좀 그랬다고 또 그러는 거야 아참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가 어, 그게 뭐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저럴 수도 있지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아 그래도 내가 저렇게 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니까 얘는 자기가 한 거, 네가 이렇게 하자고, 선 이렇게도 해줬고, 네가 저렇게 하자, 나 저렇게도 해줬어. 어. 그 그러니까 그게 뭐야, 뭐라는 거야. 어. 자기 자기 변명한다라는 거지.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은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 블라블라블라 한다는 거야. 무슨 블라블라블라? 아 나도 해줬잖아. 아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나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 저때 저래서 그랬던 거야 음. 나도 할 만큼 했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래도 내가 응? 어? 너랑 그래도 이만큼을 갖다가 사귀었는데 진짜 등 돌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지금 현재 헤어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든지 이런 거지. 음,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 같고 진짜 머릿속이 와 완전히 잡탕밥된 느낌이고 내가 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어, 얘가 진짜 등을 돌리는 것 같아. 아이고, 이럴 어떡하지, 아,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막, 우리 한번 좀, 진지하게 좀 대화 좀 나눠볼까? 어, 얘기 좀 해보자. 어, 얘기 좀 해보자. 어. 너와 내가 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얘기 좀 해보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등이 돌아섰다라고 하면 요 그제서 사랑에 불이 붙을 수도 있어 응. 그제서 사랑에 붙을 수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지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의 끈기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큰둥하고 참 웃기 네, 이러면요, 그새 또 좌절한다? 어, 좌절해가지고, 아, 어, 냅두유?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끈기가 없어. 음. 그러니까, 뭐든 하다 팽겨치고, 하다 팽겨치고 했을 거라는 거지. 뭐, 어, 제대로 꾸준히 끈기 있게 해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을 갖다가 좀 끈기 있게 사겼다 그래야 되나? 그게요? 라고 한다면, 어, 얘한텐 그래. 음, 적어도 얘한테래. 여러분들한테는 애게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 아니지 싶어요. 음. 이뭘 진지하게는 하는 타입이 아니야. 아까도 그랬잖아. 그냥 아 이래, 이래도 좋고 철에도 좋고. 어. 그러고 뭐 그렇게 얘는 또또 말이 많은 타입도 아니야. 어 그냥 변명도 대충해. 너무 성의 없이 또 변명이라도 좀 꼼꼼하게 하고 어. 팔이 앞다리 비비듯이 그냥 손도 좀 빌고 막 이래야지 사람이 화가 풀릴 텐데. 그것도 아니지요. 어. 왜 그런가요? 내가 싫어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은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도전정신도 별로 없어요. 어. 성격 자체가 음. 좀 이러기도 힘들어. 어, 뇌가 너무 깨끗해. <웃음> 이걸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내가 너무 깨끗해 뭐 생각이 있어야지 그나마 여러분이 등을 돌렸다 라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 성격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왜 서로에게 진지하게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얘기할 생각은 안하고 어뭐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라는 거죠 어, 중요한 건그 그거 있잖아요 그 출러브 키스 어, 진실한 사랑의 사랑의 진실한 키스가 진실한 사랑의 키스 아 진실한 사랑의 키스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키스는 하는데 뭐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거야 수박 겉할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거야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뭔 대화를 해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는 거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악기는 없어요 응, 악기는 없어 그냥, 내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 뿐? 어이가 없네. 어. 이게, 차라리, 조금 못된 놈이 나. 어, 조금 못된 게, 그래도, 내 거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람은 좋기는 하고, 사람은 좋아요. 어 그냥 친구로서, 그것도, 친구도, 그, 취미를 같이 하는 친구 말고, 그냥, 이렇게, 그, 동네에서 보면, 그, 늘어난 추진닝입고서 셀바 끌고서, 아 뭐야, 뭐, 너, 어 소주네? 야, 나도 한잔 따라봐. 하하! 아, 웃고서, 그냥, 그런 식으로, 깊이는 없지만, 어. 저, 깊이는 없지만 같이 소주 한 잔에다가 삼겹살 할수 있는 친구로는 딱이지. 왜냐면 깊이 있는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 소리 통해야지, 어, 찐친이 되는 거잖아. 얘는 그냥, 어, 찐친이 아니고 거친? 어, 겉으로만 친구, 뭐. 그렇다고 뭐 속으로 악한 감정은 없어요. 응, 어, 겉조리 친? 어, 그런 거지. 겉조리 같은 거야. 어, 급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웃음> 아, 참, 속은 편하겠다. 어, 속은 편해요. 근데, 음, 아, 어, 딱, 진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네. 어, 얘가 진짜, 이 진짜 얘는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려나? 어. 애는 나쁘지는 않아.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요. 사람은 나쁘지는 않은데, 저기, 막, 진짜, 늦자구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은 진짜 눈치 없이 졸우는 놈도 있을 거예요. 뭘 졸라요? 라고 한다면은, 아, 어, 그러면 우리 연인, 연인이 아니면, 그냥 그럼 친구하자, 어, 그러는 거예요. 친구 뭔 친구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 그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육체적인 관계도 맺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프렌드 베네핏. 어, 친구인데도 그런 그 육체적인 어떤 필요는 충족해 주는 그런 친구를 잊지 않을래라고 제안이 오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이가 없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책임감은 없어요. 어,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 왜냐면그 friend with benefit은 책임이 없잖아. 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어, 사랑이라는 그런 복잡한 감정 싫다라는 거예요. 음근데 노한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 그런 거 제안해도. 너했다라는 왜 너만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 자기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게 그게 좀 그걸 갖고 뭐 악하다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악하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 어.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어. 근데, 딱, 그, 거기까지, 그, 정도로라면 좋다라는 거지. 그냥, 그, 베네피만, 저기, 막, 같이 나누는 친구 정도? 그 정도는 좋다. 근데, 여자가, 요즘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뭐, 여자라고 그거 갖다가 거절하고, 남자라고 승낙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싶어요. 근데, 내, 그, 그, 뭐지? 주 시청자들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런 관계는. 음 진정한 응. 사랑을 원하지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 그랬다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손 응. 그런 사람 있겠다. 그래서 개, 그런 걸 갖다 계속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음 응. 그래서 등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제 친구라도 지낼까 뭐 그냥 가끔씩 만나서 차라도 마실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제안하기도 하겠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음 얘는요 자기 세상에 누구를 드릴 사람은 못 돼요 음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사람의 사랑을 좀 받기는 힘들 거야. 진실한 사랑.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어, 사람은 그냥 뇌가 깨끗해. 뭐, 우동살이 그런 뇌도 아니고 깨끗해. 아무 생각 없어요. 별 생각 없이 산다. 이제 사람은 착하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친구로라도 어떨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면요, 얘 속은 상해요. 어, 속상하다라고 봐. 화가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속상하고, 어, 조금 마음은 아파하긴 아파해요. 어, 막, 막속 시원해고 그러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친구로서는 옆에는 있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그쵸?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막, 베네피트. 어떤 혜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로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다고. 암튼, 그래요. 어, 이런, 이런 빌어먹을 그 저기 맛에서 어떻게 가문 갈수록 진정한 사랑을 갖다가 찾아보기가 힘든지 몰라. 암튼,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어, 어,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대로 내가 등을 돌린다면 음, 아파할까요? 음, 아니면 뚜껑 열릴까? 뚜껑 열릴까? 아파할까? 아이고 흠. 얘 소심이에요? 음. 소심할 수도 있고 음. 소심할 수도 있고 어디 봅시다 소심인가 보다. 음, 소심이, 소심이. 얘는 아파해요. 음, 아니면, 이게, 뭐랄까. 진짜 얘가 좀 성격이 참 독특하다. 이게, 이게, 남자가 꼭 마치 여자 같아. 음, 여자면은, 여자면은 남자 같고, 남자면 여자 같아요. 음. 그런 거야. 성격이 그래. 그러기 때문에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왜잘기다려 있다가 등을 돌리지? 그거 갖다... 아 그거 같다. 응. 왜 얘가 왜? 얘가 왜? 어, 아, 거기 괴로워. 아, 괴로워. 얘가 왜 이런다는 거야, 이 씨. 아, 진짜. 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진짜. 어, 이해하기가 힘들어. <웃음> 왜아 정상은 아니지 않는가? 아니 헤어졌잖아 어, 헤어지고 아니 헤어지고 나서는 뭐 기다리 뭐 기다리고 있으면 뭐 그것도 내 비즈니스는 아니잖아 솔직히 남마의 어, 비즈니스잖아 미국 그 아메리칸 마인드로 보면 음 근데 그걸 갖다가 기다리고 있, 어, 또 등을 돌린다고 해서 내가 기다리던 안 기다리던 지가 화낼 일은 아니지. 어우 얘 스트레스 장난 아니게 받는데. 응. 막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어, 어쩌면요 은 여러분 주변에서 알짱알짱 거릴 수도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음, 멀쩡한 척뭐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아니, 뭐, 뭐 여러분들 신경도 안쓸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웃음> 와 상식을 벗어난다 음. 상식을 벗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왜 갑자기 얘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거 갖다가 너무너무 생각을 하 얘는 어, 아파요 아파, 아, 아파할 거면 헤어지지 말던가 음 헤어질 거면 아파하지 말던가, 뭐, 이제야 갖고 뭘 어쩌라는 거야? 음, 싫어. 왜요라고 <웃음> 한다면. <웃음>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네. 여러분, 운명의 수레바퀴 뭔지 알죠? 돌아, 돌고 돌아 만나게 되는, 어, 다시 만나게 되는. 근데, 선생님, 정말 그러면 저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음 그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음, 이게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는요 또다시 헤어진다라는 뜻도 돼요 또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또다시 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야 어, 또다시 사랑도 하지만 어, 또다시 미워할 수도 있고 또다시 남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운명의 수레받기다라는 거예요 왜? 운명의 수레받기는 반복의 의미가 있거든. 어, 수레가 구르잖아. 그러니까 반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그것도 운명의 수레받기. 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는거 어, 나빴다가 좋아지고 좋았다가 나빠지고 계속 돌잖아요. 그것도 운명의 수레받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그런 심정들이 내 안에서 수레받기가 돼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뭘아 그냥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혼자서 시를 쓴다 눈물로 시를 써 눈물로 시를 써도 너는 없는데 새로 이또 누구를 기다리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인 것을 이루고 앉아있다라는 거야 아 진짜 너이 노래 가사 딱이다 여기는 음이 노래 가사 딱이다 아니 뭐 그럴 거면 헤어지지 말고 잘 하던가 왜 헤어져 놓고 이러냐 라는 거 이러니까 헤어지지 이러니까 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응, 다 이유가 있다 응. 응. 이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찾고 싶나 보다 응.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그 여러분 첫 첩산 중에, 어, 첩첩산 중에 나무들이 빼곡해요, 어, 빼곡해. 근데 낮에 보면 아 장관이 수려하지만 밤에 보면 어때요? 칠흑 같아요. 음, 칠흑 같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 있다가 길을 잃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시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눈물로 시를 쓴다고 눈물로 시를 써도 그대로 없는데 딱 이거 그거예요. 진작 있을 때 잘하지. 그리고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등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그그 물어볼 수도 있어 아, 물어보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그 마음속으로 아 왜? 아 왜? 잘 기다리다가 와 왜? 어 왜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왜 이제 와서 왜? 왜 등을 돌리는데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이 드냐고 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럼 왜 진짜게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말을 안 하고 아왜 너는 그러면 너는 아왜그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라냈을 공산이 커요. 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음 내가 초장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여도 굉장히 여성스러운 성격이라고 음. 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좋아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어, 털털한 거, 어, 그리고 이 여러분들은 그게 깊게 막 물론 어, 어, 막 깊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깊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은 결정이 내리면, 뭐, 마이웨이 하는 타입이고.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런 여러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떠나간다 그러면 되게 되게 고통스러워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면 여기는 바람 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저, 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또, 저기, 마, 이, 그,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숨겨둔 여자가 있었다거나, 근데 숨겨둔 여자는 어떤 여자냐라고 한다면은, 어, 애인 이상? 어, 애인 이상인 여자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내친 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그, 나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헤어진 것 같아. 조용히 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할것 같아요. 왜, 그, 그, 아, 치가 누구가 누군가 딴 사람이 있는데도요 양다리 거쳤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얘 양다리 양다리에 맞는 것같아 그런데 다는 양다리는 아니고 둘중 하나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수, 무슨 무슨 일이냐 라고 한다면 그 가족이 있다던가 어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 다른 여자가 이미 나와의 가족이거나 그 나와의 가족이 뭐냐라면 결혼한 사이일 수도 있지 어 결혼한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별거 중일 수도 있는 사람? 음. 별거 중이면서 요즘에는 이혼 안 하고 별거 중이면서 이렇게 연애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별거 중이니까 이 별거니까 이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별거하고 이혼이 같습니까? 별거하고 이혼 안 같아요. 음. 별거 했어도 그거 만약에 별거 별거 중인데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한테 그거 알려야 돼. 별거 중이라고. 응 음. 그거를 갖다가 숨기면 어떻게 해야 돼? 사기지? 어, 별,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잖아. 숨기고서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거 갖다 딱 잘랐을 것 같아요. 응, 음. 야 꺼져. 응, 어. 그 저기 막너 저기 막그 네 어, 와이프도 있으면서 아니면 은 남자가 뽑았다니 남편도 있으면서 그러면 아니야 그 별거 중이야 어, 별거 중인데 어, 소송이 좀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네 사정이고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고 싶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지 이게 남들이 보면 난 뭐야 갑자기 그렇잖아요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가서 여기는요 그냥, 어, 순식간, 그 좀, 조금, 헤어짐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어, 헤어짐이 빨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등을 돌린다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 되게 되게 힘들어 할것 같고, 어, 되게 되게 힘들어 하고, 그리고 살, 어, 저기, 만 살짝, 어또 화도 나고 그것도 못 기다리냐 어 그것도 못 기다리냐 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얘, 여러분들 들고 돌렸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리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문제는요 가족 문제의 확률이 아7어 아니면은 그 와이프가, 와이프? 어, 와이프하고 호적 정리가 안된 별거 사이. 어, 그런, 그, 게 삶. 바람은요, 바람, 아, 그, 그,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양다리라고 하면, 내가 세컨이었어라고 한다면 그게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 가족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그 매가리가 없이 어 어떠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요.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라고 한다면 책임질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았겠는가. 응 어, 책임질 사람이 많아서 어, 거기서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나이가 많던 적던 소년 가장일 수도 있지 그찮아요 소년 가장일 수도 있는 거야 어, 그걸 어떻게 그 저기만 나이가 많다고 꼭 책임질 가정,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다 해도, 어, 저, 어, 저기, 막, 사랑한다 해도 듣지를 않네. 어, 떠나가 버렸네. 잊을 수밖에. 맞아. 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음. 잊, 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어떡하냐, 라고 한다면, 음. 그냥, 응, 어, 음. 어. 이제 다 왔다, 어, 다 왔고 새 출발해야 될 때가 그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기막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 어, 가지 말고 그냥 간간히 만나서 어, 간간히 만나서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이만큼의 정이 들었는데, 응? 간간이 만나서, 뭐, 차한 잔씩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겠지. 그 말이 돼. 말이 차한 잔이지. 간간이 만나서 뭐, 입대껏, 사, 너랑 나랑 사랑했었는데, 간간이 만나서 차, 차만 마시겠어? 응.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노한다. 그, 여러분들이 그 말뜻을 알아들었을 것 같아. 음. 저기, 마. 같이 자잘한 거잖아, 간간이 만나서 잠 자잘한 거잖아. 여러분이 노했을 것 같아요. 응. 나를 갖다가 어 저기 막 정말 사랑하고 나랑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어다 정리하고 오든지, 어 정리를 못할것 같으면 그냥 넌 그렇게 네 인생 사세요.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응. 성격이 딱 부러지거든. 말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할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돌아서지. 실망하고 돌아서겠다. 왜 여러분들은요? 어, 망설임 없어요. 안 통해. 어, 왜냐면 어떤 사람들 그지 집요하게 꼬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뭐, 대단한 뭐라도 있을 것처럼, 응, 막 그게 사탕 발려가지고 주저앉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막, 단, 여러분들은 단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고, 그러고, 지금 계속, 어쩌면은 지금 이게 ING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개, 이제 가끔씩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하고 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하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이 칼 끝에 조금 인정 둔거 아닌가? 음. 왜요라고 한다면 이게 나와 버렸어. 음, 이게 나 이게 안 나오게 딴게 나왔으면은 헤어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지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면 이 사람은 아파할까요? 어 저기 뚜껑 열릴까요? 아파해요. 음, 사랑한 건 맞아. 음, 그러니까 여 근데 그래도 여러분의 판단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럼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정리를 못하면은 나중에 아파할 사람은 당신이 되겠지. 왜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요, 어이 사람은 그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별거 중이고 이혼 중이다 그 믿지 말아요. 그거 못 해요.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어이 사람 그 호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음. 어, 이 사람의 가족을 돌보고, 돌보는데 일조를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서 그걸 다 못하지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어,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 만약에, 지, 어, 진짜 뭐, 별거 중에 아니고 그런 사람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 가족이 뭔가 잘못한 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뭐 저기 막빚 보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신 갚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잘못돼가지고 음. 그랬던가 하여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너 저기 막 여러분들을 갖다가 잡지 못해요.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끝에 인정을 뒀다라고 한다는 건 설마 이 사람이 와이프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칼끝에 인정을 뒀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문제가 있고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다 그냥 발목 딱 잡혔어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못 나와요 어, 그리고 그거 사람들인데 알지도 못할까이 사람의 속사정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좀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그런 그 약점을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 놓고 싶지 아파하지 않아 음, 그리고 사랑했냐? 라고 물어본다면은요, 사랑한 거 맞아요. 음, 아파해요. 자, 3번 카드는 아파한다 라고 봅니다. 네,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내가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화, 어, 아파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라고 본다면 어디 가시다 구질구질해 구질구질해 왜 이렇게 구질구질 할까?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구질구질해 구질구질해 <웃음>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웃음> 왜냐 그러면 아 글쎄 깔끔하지가 못해. 어, 깔끔하지가 못해. 아 진짜 구질구질해. 음 아니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는 이런 사람. 선생님 뭔데요? 라고 하면. 아니, 지, 잘 먹고, 잘 놀고, 어. 인생 즐기면, 여기서 인생 즐기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어 인생 즐기면서 살고 있으면서 왜 이따위로 생각, 이따위로 저기 하지? 음 단여자가 생기면요, 싱숭생숭해요. 어 싱숭생숭하고, 도대체, 아, 등을 돌린다 그러면 싱숭생숭해. 음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아예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어, 여러분이 다그등을 돌리는 걸 갖다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안 좋아하냐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어 다른 사람이 생겨서 행복할까봐 그거는 조금 그래 어 그거는 싫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놀부심포죠아왜사람이 마음을 갖다 이따위로?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기마 뭐, 자기는 배산임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산이다라는 거지. 어. 나에 저기마 뭐, 내가 바람펴도넌 바람피지마. 뭐그그 그, 그 노래 있죠. 어, 그거예요. 어, 너는 그래도 네 자리 에 있어야지. 어, 너는 나 나의 산이다라는 거죠. 음. 뭐어떻 하겠습니까? 어이 저기만 헤어져 여기는요 참 음, 조금 성격이 정상은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조금 멘탈에 문제가 있다. 뭐 미쳤나요?라고 한다면 미친 게 아니고. <웃음> 설마 여러분들이 미친 미친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 미친 건 아니지 미친 것 따기보다는 그냥 잘, 좀 우울증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 어떤 어, 혼자 있으면 불안한 어,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꼭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어. 뭐 고로 그러고 뭐 그렇다고 뭐 막해 눈 앞에서 안 보이면 초조해서 어디 있어 뭐 이런 거는 아니고 혼자서 어, 손톱 물어 뜯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예요. 어. 저기 막 항상 이 사람은 즐거운 것만을 갖다가 쫓아다니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즐, 근데 즐거운 것을 쫓아다녀도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은요 막막해요. 왜 막막하냐 라고 한다면은 음, 자기의 어떤 그그내 인생의 롤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나는 누가 내 롤모델이야 아니면 나는 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딱히 어, 그런 목적은 없고 그런 거 같아요 남들이 나의 이러한 초조함을 갖다가 알게 되는 걸 갖다가 지극히 꺼려 해가지고, 어, 그, 그래, 아, 그, 안 그런 척 한다라는 거? 어, 남들이 나의 이런 손톱 물어 뜯고 조급증 같은 거,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살짝, 어, 뭔가 남들하고의 다른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어떤 내가 목적도 불분명하고, 삶의 목적도 불분명해. 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들키고 싶지 않아 한다. 어, 그 겉으로 보기에는요 되게 멀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은 되게 좋은데 집안이 더러운 거지. 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지, 더러운 집안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 면 등을 돌린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좀 마음의 갈등이 이를 수도 있어요. 음 어떤 갈등이냐라고 한다면은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래도 네가 참너 어, 너가 참 편했었는데, 음. 그냥 여러분은 이 사람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겨울에 막 눈이 오는데 집안에. 아,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가 아, 추워 추워 하면서 신발 막벗어그방 안으로 탁달려가고 옛날에는 지금은 다 온돌이어서 아름목이 없어요. 아름목이 근데 우리 그 1988에서 오면은 그 아름목에서 손탁 집어넣고 아 따뜻하다 이러잖아요. 어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헤어져, 헤어지고 헤어난 후에는 바뀌었지만 헤어졌 계속 그런 존재면은 헤어졌겠습니까? 어, 아니지. 어 그렇지만 한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아름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런데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때는 아름목이었다. 음. 그래서 저기 막뭐 어떡하겠어? 좀 쓸쓸 쓸쓸하고 저기 막간너너 너, 너도 가는구나. 어 너도 가는구나. 뭐 하기사 어. 뭐 어쩌겠어 가는데 어. 뭐 가면 가는 거지 뭐뭐 뭐 나는 그래도 네가 나를 갖다가 어. 계속 기다려 줄수 알았는데 어, 가는구나 아이 그래 어. 뭐 저기 뭐 그러면서 내 안에 그 갈등 있잖아요 참. 평생을 기다릴 것 같이 그러더니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랬다가도 그래 가는구나 했다가도 아 내가 좀 이렇게로서니 또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자기 자기 합리화 어, 그렇다고 해서 네가 또 그렇게 가냐? 어? 너가 그래 나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줬다고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진짜 오만가지. 이랬다저랬다 내가 그랬잖아. 바깥에서 볼때 집은 깨끗하고 좋은데 안아가면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야 그렇게 헷가닥+ 헷가닥 해요. 헷가닥+ 헷가닥+ 헷가닥+ 헷가닥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어. 음, 그래도 제, 제가 말뿐일 거야. 말은 저렇게 해도 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지는 행동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응. 음. 문제는 그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쟤 분명히 만날 거야. 뭐 어디 근자감, 이게 쩔었어. 근자감에 쩔어. 어쩔, TV죠, 어쩔 TV, 저쩔 어. TV. 그런 거야. 안물안굼인데 얘는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등을 돌리면 은요 그때서부터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한데 마음속이 복잡한 거지. 음.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용서해줄 거다라는 어떠한 그런 근자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등을 돌리는 그 와중에도, 나름, 자만 자만하다라는 거지 나름 자만 뭐 대단한 자만은 아니고 그래 어, 너는 그래 너는 나한테 빠져서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그냥 그럴 거야 어, 어쩔 거야 저쩔 거야 어 근데 겉으로는 아 암시롱도 안해 그러거나 말거나 흥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콧방귀 끼는 것 같은데 안은 안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지 왜 사람이 자기 안을 갖다가, 그, 지저분한 그 속을 갖다가 다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걸 갖다가 다 대놓고 보여줄 사람이 어딨겠어요? 어, 더러는 용서를 빌 수도 있겠다. 어, 용서해달라, 그러지 말라, 돌아와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뭐 용서한 이 사람이 용서를 빈다고 해가지고 내가 꼭 받아줘야 된다는 어떠한 의문가 이런 게 있는 건가? 음, 뭐강 그저 뭐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 호적등본 뛰는 거야 떼어 주세요 하면 떼어 주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주지 않을 으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런 거지. 어, 어,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 아주 표독한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한 번씩 내려찍기도 하고 음 그런다라는 그리고 변명도 하고 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변명도 하고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자기 반성도 또 하고 아,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와, 음, 하나의 퍼레이드를 보는 거 같네 그렇다라는 거야왜 그러냐라면 은 자기 마음을 자기 자기가 몰라요. 어, 모른다라기보다는 확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늘 불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불안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 안정된 그러한 모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차분한 데가 있거든. 그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쩌면 마음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이 별이었을 수도 있어요. 음, 나는, 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너는 그렇게 분명하게 너 자, 그 자기 지조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지. 자, 내, 내 생각, 내 판단, 내 매뉴얼대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감도 없고, 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갖다가 더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 선생님 어떤 사람은 카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불안할 수도 있어. 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기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잖아. 어, 그러니까 저기 막이 카드가 꼭 어, 여자만 뽑았을 한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 만약에 남자분이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이런 불안함 때문에 상대방이 떠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러냐면 하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음, 그렇다는 거지 암튼 그래서 여기는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면 이게 뭐지요 아니 여러분이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게 이게 싸울 일인가 어 뭐 싸우자 하고 덤비는 사람도 있겠는데 음, 어, 저기 막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 나는 그래도 너하고 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요 어 네가 어, 네가 잘못을 해 놓고서 어? 네가 왜 등을 돌리냐? 얘는 열, 여기 연락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등 돌리면 나는 그래도 노력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관계에 있어서 저기 뭐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지. 음 그렇지만 이제는 결, 결단을 결 내리고 나면은 이 사람은요,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음, 아마. 여러분들이 등을 돌린다고 하면은요 용서해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어뭐다 다는 아니니까 믿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이거 제네럴이잖아. 음. 만약에 죄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저기, 막, 타로카드 보고서, 어, 내가 여기서 등을 돌리면 얘가 빌 거라 그랬으니까, 얘를 빌게 하기 위해서, 어, 빌게 하기 위해서 등을 돌리지는 말라라는 거예요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내가 등을 돌리, 돌리면이잖아요. 어, 이 카드를 갖다 보고 안 보고 하고 상관없이. 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게 하려고 등을 돌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그러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등을 갖다 돌린 척하는 사람들 잘못하다 진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카드의 리딩의 목적은 그거잖아. 내가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이 어, 슬, 아파하는지 아니면 화를 내는지 어떠한 기분인지 그냥 알고 싶은 거잖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래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어, 돌아사는 이 마당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조금 도안 아프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건 좀 그렇잖아. 어, 난 입대껏 누굴 사랑한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노심 어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지 왜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4번 카드는 음, 맹신은 금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이 오늘의 주제를 갖다 이 주제는 어 주제 요점을 갖다가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죠 음, 그 행동에 옮기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은 어... 성격이 좀 쎄거든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 이 사람하고 헤어진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너무 쎄요. 그래서 이 사람 곁에요, 누가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 음, 성격이 너무 쎄고, 남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하려 들지를 않아요. 어. 그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자기 안을 갖다가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를 않고 어쩌면은 이 사람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겉은 멀쩡한 집이고 되게 멋있는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저분하다고 그 지저분함에 익숙해가지고 깨끗함이 뭔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어, 그 집안이 깨끗한 집을 보지 못한 거지 왜 사람의 마음은 진짜 집이 아니어가지고요 남들 남들 마음이 어떤지 그 들어가가지고 내내 마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비유를 집으로 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마음, 그, 그, 마음속이 그 마음 어지러져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음 거기다가 진짜 진짜 옛날에 조선 시대에 남자 남자가 이래도 내 네, 서방님 자 수라쌍을 불러 아, 수라쌍이래 저기만 주한쌍을 불리겠사옵니다. 뭐 야, 술 한잔 가져오시오, 그러면, 네이, 서방님,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음, 힘들다라는 거지. 누가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내 인생도 있는데.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건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자는 거지. 너는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자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불행은 사랑이 아니지 싶어요. 네, 암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 그 저기 뭐 여러분들이 등을 돌린다 라고 하면은요 아내 안에 그또 또 하나가 또 지저분하게 어막내 안에서 지저분함이 때문에 막가이쳐요어막 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합리화 도 하고 여러분들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음이 사람은 일단은 마음을 치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아닌가 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봐요 음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